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지난번 아테 미니 프로 1탄에 이어서 오늘 2탄 한다고 했잖아요. 2탄을 하는데, 제가 여러가지 케이스를 실제로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게임 화면을 녹화하는 거하고, 게임 화면에 저를 넣어서 같이 나오게 하는 거. 지금 뒤에 보시면 크로마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크로마키에서 제가 집어넣어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왜요? 아템 소프트웨어 컨트롤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블랙매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먼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창이 떴어요 처 지금 아테 미니 프로가 인터넷 연결이 됐다는 뜻네 일단 저는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서 한번 녹화를 해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뒤에 네, 보시면은 리텐도 스위치 독에 있는 HDMI 아웃선을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가져왔어요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쭉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기 HDMI 1번 포트에 꽂았어요 게임 화면을 이쪽에 보시게 되면 네 제가 크로마키 천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네. 크로마키 배경이 딱 나올 수 있게 네, 그래서 얘를 HDMI 카메라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카메라 상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저거를 HDMI 2번 포트에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소리로 모니터 한번 보시겠어요? 닉네임 음? 어떻게 되세요? 좋습니다 가스링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비키니도 스위치에 메뉴 화면이 제배경으로 되고, 더 분리가 돼서 앞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다졌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스트림 설정에서 스트림 키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나오잖아요? 플랫폼은 유튜브 그리고 키는 아까 붙여온 거를 하면 네, 그리고 요게 화질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요 정도로 할게요 원래 되어 다면 모네어를 눌러볼까요? 어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화면에 나오죠? 그쵸그쵸그쵸 나오고 있요 어 지금 이제 나오네 음. 아,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거랑 이거 반, 채팅한 거랑 말을 하시는 게 늦은지 이유를 알겠어 아테미스 라이브를 고 유튜브 라이브로습니다 지금 게임 화면을 이 녹화를 한번 앞페미니 프로에서 직접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외장하드 네, SSD입니다 SSD를 꽂았고요 여기 지금 붙였죠 여기에서 여기 보면 레코드해서 녹색불이 들어올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네, 녹화가 시작됩니다 네, 용량이 크기 때문에 SSD를 연결하셔가지고 세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진짜. 게임 스트리머가 되고 요 <목소리> 이렇게 게임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딜레이 같은 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은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이나 원하시는 자기 게임과 내 모습을 함께 라이브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라이브까지 테스트하면서 하게 될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실제 카메라로만 멀티 여러 대를 설치를 해놓고서 방송하는 을컨텐츠 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1번 카메라, 2번, 2번 카메라요, 3번. 네, 이렇게 여러 대를 동시에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HDMI로만 연결을 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연결 상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명이라든지 여러 명이 있으면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넘어간다면 좀더 다채로운 화면이 될 수가 있겠죠 오네어라고 해서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게 지금 인터넷 전송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REC 녹화는 지금 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녹화도 오른쪽에 보시면 62분은 녹화할 수 있다고 라 나오고 그 ssd의 용량을 말해주고있죠 네 이렇게 아테미니 프로에 대해서 잘알아봤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